어, 이제 플랭크 왔어. 나 왔어. 플랭크 와도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억울로는 끌어줘야 될것 같은데. 밥, 날만. 할수 있어. 싫어가자. 아아 <웃음>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에도. 오야. 오야. 다녀올게. 예. 조심히 다녀와 가면서 자작나무가 있는지 봅시다 이게 또 나무들을 유심히 보면은 약간 종류가 다르게 생겼거든요? 뭐? 자작나무는 좀 빼빼 마르고 단단하게 생기지 않았나? 더롱다크의 자작나무랑 똑같이 생겼을 텐데 아마? 어.. 하얀 나무 레이테오. 진짜 하나도 안 보여! 검은 숲이 진짜? 없을 걸? 여기.. 여기쯤 가면은 목초지니까 어, 어두워진다 어차피 다 팔건데? 근데? 와 진짜 개무쌍이네 와 <웃음> 3대1 웃으면서 싸웠어 저거 이제 바바리안 됐던데? 어 이건가? 오 찾았다 아 나이스 캐진다 드디어 어, 어둡다 빨리 자야겠다 거기 집 없지? 어 받... 여기 없어 가빈 어 내구도 어쩌네. 밤이 끝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오질 좋은 나무. 어, 야, 자. 어, 맞아 맞아. 그거야. 그거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얘네 어, 뭐야? 어, 어. 야, 야, 야. 갑자기 자작나무를 캐자마자 고블린 다섯 마리가 나한테 와. <웃음> 무쌍 찍 뭐야? 찍어. 뭐야? 저거 왜 저래? 맞 <웃음> <갈까? 웃음> 아, 무쌍 찍어. 잘잘 싸우던데. 잘까? 아, 플레이명이 못 자는구나, 여기 뭐야. 그래서. 일이나 더 해야겠다. 와, 다 죽였어. 그냥 어, 두들겨서 어, 컨트롤 1도 안 하고 그냥 막때렸는데 애들이 다 녹았어. <웃음> 이게 질 좋은 나무죠? 질 좋은 나무 12개 아유야 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애들? 아 확실히 야, 구리 뭐가 해. 있나봐 여기 주변에 스폰 되는 데가 있나봐요 계속 나오는데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 <웃음> 도망가요 안돼 아, 여기 자작나무 있어 포기할 수 없어 아나 도끼 내구도 아 눈앞에 자작나무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표시해놔 질 좋은 나무 12개 들고 가요 플레임이 돌아오면은 우리 포탈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왔다리갔다리하게 편하게 아 그럴 수도 있어? 어 포탈 돼 대박 그러자 근데 그 으악! 재료가 그거야 스로틀리액음 아까 모았던거 맘맘매야 아 <웃음> 여기, 아, 여기. <웃음> 아 오늘도 피곤했구만 무동 닦고자야지 네. 아 근처에 저기있대 헐 어, 진짜 난 자야지 아, 할수 있어? 아이씨. 다시 해 봐. 야야야 바로 네? 밖에 소리 들려. 아 진짜? <웃음> 맞고 왔어? 누구야? 어디 갔지? 누가 잠못자기 아, 지금이야, 자자. <웃음> 자자. 자자. 지금이야, 자자. 지금이야. 어, 근처에 적기 있대. 어, 나잘수 있어. 난 아, 자죠. 아니, 어, 들어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서로 아, 나, 집에 나도 자죠. 나도 자죠. 됐다, 됐다, 됐다. 자자, 자자. 나왜안 자죠? 아 좋아 야 방금 내문 옆에 바로 몬스터 지나갔는데 잠이 자지네 이게 왜 <웃음> 아까 들어오기까지 했다니까 합니다 <웃음> <웃음> <쥬리한> 하고 <미도하고> 들어왔어 <웃음> 어? 계속 뭐 부수는 소리 들리는데? 뭐야 <웃음> 어, 쟤 부순다! <웃음> 저저저저저이 미... 미친... 미친... <웃음> 죽라고뭘 몰래 하고 있어 <웃음> 자, 자! 좋은 나무... 자! 오 우와... 나는 이걸로 활 만들어야겠다 아, 활로 가게. 아, 포탈도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어, 나는 활로 가게. 근데 어차피 팔다 그래. 가긴 해야 돼, 활은. 팔잘쏘니까 <웃음> 형. 활은 다 가긴 해야 됨. 섬세한 나무 활. 아, 맞다. 주석 좀캐 와줘. 포탈이 없지? 주석 더 캐다 줘. 아, 아 포탈 왜? 건설물이야. 어, 주석 캐 줘. 주석, 주석 알았 오케이. 저기였죠 가까운데부터 갑시다. 이거 넣고 포탈. 수로트링. 나 수로트링 볼 때마다 그 뭐지? 그 엄청나게 역한 통조림 있잖아요 트레스트링인가 뭔가 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야? 뭔지 알아 <웃음> 자꾸 그거 생각나 트레스트래밍 그거 저, 냄새 진짜 심하나 청어 심하나던데. 통조림이거든요? 그게 세계에서 유명한 탑5에 드는 극혐음식 중 하나인데 아, 시두부와 되고 오세요. 에이, <웃음> 먹어보고 싶지도 않다 이 핵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웃음> 이름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우리나라 약간 홍어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아, 보다 아 그러겠다 나 홍어도 먹어본적 없는데 홍어 못먹겠어 어, 나도 못먹을 듯난 삭힌 홍어는 아직 안먹어봤고 그냥 아. 홍어는 되게 좋아해 홍어 무침 환장합니다 아 그냥 홍어는 괜찮아? 확인. 가오리같은거 아니야어 맞아맞아 그런 느낌이야 삭힌 홍어는 아, 여기나. 사람들이 다들 막 너무 겁을줘서 입도 못대봤어요 <웃음> 아 맞아 아 그래 그거 막코 뚫린다 그러던데 먹으면 우줌 냄새 병치료. 난다고 하던데 <웃음> 많은 썰들이 있었구나. 약간 한 행군 끝나고 남은 어? 양말 씹어먹는 맛. <웃음> 어, 야, 표현 미쳤다. 아, 너무 싫어. <웃음> 그걸 왜 먹는 느낌. 거야? <웃음> 진짜 너무 싫은 표현이다. 으, 어, 야 자작나무 아. 또캐 와나? 어, 자작나무 아. 계속 캐긴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 던전 한번 더 돌자. 여기도 던전이 있다. 아, 바닷가에. 어그 p 시에나 그거 해가지고 이제 포탈 만들면은 왔다리 갔다리 편하니까. 아, 어, 이 동굴은 뭐 있을까? 궁금한 게한번 들어가 봤다 올까? 피난처라는데? 응. 와! 어, 뭐야? <웃음> <웃음> 와, 깜짝이야! 아, 그래도 집이 최고네, 역시. 다 아, 됐어. 다 됐어. 자, 주석 줄게. 자. 아, 이거, 이거, 여기서 이제 만들어. 아트가이온가, 뭔가. 가죽도가 두 개가 없구나. 대지 잡으러 가야 되네? 가죽? 음, 가죽 두개 있니? 사슴가죽밖에 없네. 이거 애들 잡으러 다녀야, 찬냥 다녀야겠다. 돼지 잡는 거였나? 어, 돼지 잡아야 돼.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돼지를. 돼지 잡으러 가야겠다, 우리. 오, 가이. 아, 오케이. 돼지 좀 잡읍시다, 나가서. 근데 돼지 목초지 가야 돼? 아, 이거 포탈을 가야 되네. 그러면 일단 하나 돌자. 돌아서 포탈을 만들자. 오케이. 자곤이 그러니까 정비 그래. 안 됐어도 일단 하나 돌자. 그래, 그래. 싸우러 갑시다. 그래, 그래. 위치, 선점 그치. 무엇. 오오오오오아하하 대왕 자곤이. 되게 찾았다. <웃음> 아, 복숭아표 나갔네. <웃음> 여기 들어온 데일까? 자 가봅시다 나만 믿어라 우리 플랜쿤 앞세워서 좋아좋아 뒤에서, 뒤에서 해플 셔틀 해야지 어 들어오자마자 해골 어, 플랜쿤 앞장 쓰라고 <웃음> 어, 어, 플랜쿤 어, 플랜쿤 뭐냐고 어, 제 데미지 세 개멋있어 어, 어, 어 여기저기서 여기 다봐 버섯이 많아. 짱 많은걸? 다 가져가야지 문 열게 플랜쿤, 앞으로 가라는 막다른길~~ 돌아가요~~ 나아~~ 어. 막다른길~~ 나가요~~ 어? 여기도 막다른길~~ 나가요~~ 어? 뭐야~~ 완전히 뭐야? 비털털이야 왜? 왜 왜왜이래~~ 여기 가득차있길 어어?? 막다른길이야?? 어? 어어?? 미쳤다 이거 아뭐이 댄버 수이 다있어 왜? 와 진짜 아무것도 어? 없는 던전도 있네 아, 진짜 뭐 이딴 데가 나 아, 뭐, 있어 뭐, 뭐 이딴 데가 나 있어 <웃음> 야 어, 해골 근데. 한 마리가 혼자 외롭게 지키고 있었다 아 어, 불쌍해 어, 원룸이었잖아 어, 오, 얼마나 외로웠을까 주거침입 <웃음> 게... 지렸다 오케이 안녕 여기로 갑시다 여기 <웃음> 형이 다 표시를 해뒀구만 한참 전에 가려고 그랬었던 곳인데 거의 이쪽으로 백종원 선생님이야 제발 여기 안 돈대여라 여기 안돈될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저쪽 안돈된네 여기 또? 어? 문은 아니.. 어안 돈대.. 안 돌았어 안 돌았어 어 온다 하야 핵불 쌍으로 못 드나? 안 되네 어디부터 갈까? 왼쪽부터 가자 아무 데나 가 어? 여기 핵 있어 오예 아! 이 개새끼 어 데미지마 0.9도 들어가 와 <웃음> 막상해. 여기 문도 있어. 어, 형 여기 뭐 이상한 비석인데. 어! 이거 저 보스 위치 알려 주는 거가. 어, 두 개나 나오네. 보스 위치다. 뭐라고 써 있어? 보스 위치를 알려 줘. 맵에다. 아, 아, 그렇구나. 그냥 맵에 표시가 되는구나. 저 유령이 있어. 유령이야. 포탈이야. 뭐 있어? 카라프레밍 포탈이야. 못 부순다. 못 <웃음> 오. 부쉈어. 어, 다 고파. 대세 보여. <웃음> 그러니까 얘 머리도 멀어 커 어, <웃음> 대체 너무 큰데? 아야. 얘 뭐야? 뭐야? 보스인가? 북패한 유해? 와, 야, 잠깐만. 아야, 독 데미지! 으악! 빨리 잡아! 됐어. 와, 저 처음 봐. 세상에. 여기 있다, 스트리밍. 소에 스트리밍. 아, 호박석. 뭔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저기서 냄새 날것 같아. 호박석 진주. 호박석이다. 어, 형, 개무소리다 어, 짱 많이 와. 어어어저 대가리 큰 애들. 골 왜, 왜 뒤, 뒤로 다니냐? 아니, 딩고야 지금 마리나 있는데? 오, 야. 어, 어, 나, 나 가, 죽겠다 야후퇴와몇 마리야? 후퇴해! 후퇴해! 나가나가나가나가 금방 갈게 그리 어, 어? 멀지 어, 않으니까 있어. 누군지 어, 몰라도 있어 있습니다. 와 너무 아파 나도 나갔다 아 어, 엄청 많이 나오네 우리, 여기서 우리 주위랑 원툴 플레임쿤인데 <웃음> <플레이> <웃음> <웃음> 방어 그냥 다 깎였어 <웃음> 우리 야, 원툴인데 뒤에 <웃음> 한 <귀한> 5명에서 막 떼고지로 덤비니까 이게 데미지가 감당이 안되네 우리 우리 중에서 제일 쓴 사람인데 우리 원, 둘어떻게 어, 이제 플랭콤 왔어 나 왔어 플랭콤 어, 와도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뭐 <웃음> 먹으면 되지 뛰어가서 먹어야 되나? 어떻게 아, 하지? 아 근데 억그로는 끌어줘야 될것 같은데 밥이 없네 쉬어 가자 으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에도 야, 이거 교대로 들어가자 까마귀야 하나 컷, 팔 하나 컷팔 하나 어, 컷어형 죽는다 어서오세요 아 진짜 갈게 응?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갈게 내가 어, 이제 가신다. 지금 들어가 볼까? 팔 하나 잡았음. 형! 형한테 억울로 끌렸어. 빨리 와야 돼. 안 보여요. 나무가 들어간다. 없다. 나 집에 좀 갔다 들어간다. 와야 될 듯. 들어간다. 아이씨. 들어간다. 멈춰. 가만 있어. 빨리 어, 나이스. 와. 회수했어. 어 그럼 됐다. 여기 정료로. 여기 뭐 없어. 잡았어. 와, 온다. PCB1인데. 형이 음... 돌아왔다. 지워 싹. <웃음> 야, 너로 <일로> 와. <웃음> 바로 때렸다고. <좀> <웃음> 와 데미지 방 40밖였는데? 됐다! 와! 개쎄! 오저 뭐야? 오! 오. 뭘 봐, 뭐, 바이킹룩이야, 그바리안이야 <웃음> 돌아가자. 아바리안그 자체. 어, 아무 것도 없는데? 아까 없는 거 같은데? 다돈 건가? 몰라, 일단 가자. 그래. 내가 알기로는 일단 길은 다돈거 같은데. 얘 집으로 가자. 오케이. 집으로 가서 포탄을 열어야지. 없다. 아, 던전 들어갈 때마다 긴장돼. 재밌는 장면이 아주 속속 나오네. 어저게무더기로러 넘어왔지 않데. 아, 내정지 온니까 그러니까. 어, 나 아까 플레이 넥 쓰러졌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진짜로 만들 수 있나? <목소리도> 만들고 내가 팔만 들면될 듯. 좋아, 좋아. 이제 포탈만 만들면 된다 아, 포탈에 질 좋은 나무 20개 들어가는구나. 형, 와, 일단 자자. 너무 어둡다. 너무 어, 필요하네 아이엠 맘맘. 아, 힘들었다. 15일이네, 벌써. 그러게. 아 우리 질 좋은 나무 필요한데 질 좋은 나무 아까 12개 있더만 아니야 모자라 20개 필요해 아 그래? 아니야 나 도끼를 좀 나도 도끼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도 도끼 하나 만들게 아 이거, 이거, 가죽, 이거 가죽주각 없어서 이것도 못 만든다 나 그러면은 멧돼지 사냥하러 가야 될것 같아 그럼 어쩔 수 각자 없다. 이제 사냥을 떠나자 어떻게든 가야 될것 같아 목초지를 음, 어떻게든 가야 돼어 포탈을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음. 질 일단 질 좋은 목초지 나무 가서 필요해서.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겨 오자아 목초지 집에다가 포탈 하다 놓으면 편해. 어, 왜안 돼? 포탈을 아, 지금 놓을 걸. 수 있어? 지금 안 돼서, 일단은, 질 좋은 나무 20개만 캐고, 어떻게든 절로 가봐. 그러면, 아, 둘이 어. 해야 될 거를 하고 있어봐. 내가 캐올게. 어. 아, 갈때 있잖아. 요거 들고 가. 난쟁이의 눈 10개. 그리고 스로틀린액 2개. 이렇게 들고 가. 아, 포탈 그래서 내가 가서 만들고 시키시고. 오라고? 응. 응. 가서 질 좋은 나무 캐가지고 만들면 될 듯. 아. 20개 금방 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멧돼지 잡자. 가죽 모자라. 난 돌아다니면서 근데 돼지를 본 적이 없어 요즘. 돼지 목초지 가야 돼. 검은색. 아 가면. 그렇구나. 일단 목초지로 이동해. 멧돼지 잡아야 돼. 멧돼지를 키워야 되나? 키우면 새끼도 잡았다. 나. 응 음, 새끼도 낳긴 나. 멧돼지 아 공장도 만들던데 보니까. 와 대박. 진짜 잔인하다. 새끼를 낳으면 땅으로 떨어진 다음에 거기다 연기를 피워놔서 개가 씨... 크면은 죽어 그 가스에. 와 진짜 아 인간이 제일 쓰레기라니까 지구상에서. 아 어, 어, 어. 대박이다. 어, 뺏길 때는 안죽게 해놨어 딱 그거보고 와 진짜 그 생각을 진짜. 처음 한 사람이 대단하다 진 <웃음> 미안하단 말이왜 나오는지 알겠다니까 <웃음> 이런거 보면 <보고. 웃음> 미안해 아... 이... 안보이네 멧돼지장 오 오랜만에 목초지야 얼마만이야 이게 얼마만에 목초지냐아맞다아 그 아, 무슨 동화나라에 온것같다아 아, 여기 너무 평화롭잖아 그니까 <웃음> 뭐야 여기 엄청 평화로운데 어 해바라기 좀 하고 가야겠다 이거 달릴때, 사냥할때 바람방향도 맞는다 이들이 바람방향으로 내 냄새 흘러가면 얘네가 눈치챈대 아 진짜? 어, <웃음> 아, 되게 세세하게 진짜 신경 많이 썼네 진짜 희한한 게임이야 이기 500매가라니 그니까 백돼지 사육장같은건나 어디? 백돼지 사육장 왜 그렇게 무서운 단어를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부르지 말아줄래? 뭐야 어, 약간 문제있는 사람 같잖아 <웃음> <웃음> <웃음> 아뭐 질좋은 나무 20개 가죽 4개 먹었다. 오, 이제 들어가서 너 아트가이어 맞춰. 아, 그 그래야겠구나. 집에 가야겠네. 음. 4개면 돼? 어, 아, 2개만 있으면 되더라. 오케이, 오케이. 돌아갑시다. 아트가이어랑 곡괭이랑 둘다 가면 될거 같은데 네가. 곡괭이는 내가 나중에 갈게. 일단 곡괭이 있으면 자원 캐는 거더 빨라지니까. 오케이, 이제 목초지로 네. 돌아가서 텔레포트를 세우면 된다 이거지? 응, 응, 응. 무슨 소리야, 이거? Oh SHIT YOU MOTHER f u